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꼬입니다. 렛박 전투부의 플레이. 아직 도팅이 문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하자 이야게해 말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옥시즌낫 어, 인클로디드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이죠?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두 가지 모드가 있군요 생존 땀날 일이 없어요 이 더운 날씨에 땀날 일이 없다니 정말 축복받은 곳이로군 기본 난이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한 걸음 내딛을 때도 발끝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발짝 미끄러지면 당신의 개척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음식 소모 1000칼로리 스트레스 0% 의욕부족 스트레스 3%에서 25% 쉬움 난이도가 딴날 일이 없어요 음. 필연적인 재난이 닥칠 때심호흡을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호, 호, 호, 호. 해결책을 찾을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아, 면역력의 5% 보너스와 음식 소모를 할때 500칼로리밖에 소모를 하지 않는군요 이거는 기본 난이도로 해야 돼. 왜냐면 쉬움 난이도로 해서 조지면은 아, 어, 존나 못 한다. 이렇게 유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웃음> 기본 난이도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었지. 저는 참고로 얼리 액세스 때 이것을 사지 않고 정식 출시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정식 출시 날 어, 이걸 사서 그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날도 게임을 안 하고 어, 집에서 운동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보여드려요. 음. 이게 또 어, 행성마다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난이도가 정해지는 것이군요. 아주 좋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아요. Good, good, very good. 생존 가능성 이상적인. 저는 초보니까 이래 어, 초보니까 이걸 읽게요. <웃음> 참 이거 채팅창을 어디다 둬야 되나? 일단 나와 볼까요? 일단 좌측 상단. 아. 하하... 예, 림월드처럼 세 명의 인부들을 어, 랜덤으로 골라서 뽑아서 일시킬 애들을 골라서 어, 막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뭐가 좋은지 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해야겠어 어차피 조질거다 음... 조질거기 때문에 하... 음... 조질거기 때문에 어... 돌리기를 코카콜라 맛있다 만큼 한번 돌려보자 어떤 거지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다 헤쳐나갈 수 있어 경고 나는 목적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개척하는 것은 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나는 행성의 표면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지하 수 킬로미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조건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꼭 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개척지를 건설해야하고 탈출하기 위해 위로 위로 가야 원래 원래 위로. e Look 기 o w 는 o u live. We're all g w a s 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고 마우스 휠 버튼으로 확대하 w e 확대 a l 를 H는 프린팅 보드 화 all 돌려 줍니다. 아 이게 a 린팅 보드군요. 왼쪽 상단의 속도 버튼을 사용하거나 탭을 눌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게임을 일시 증지시키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경우 다시 참가할수 있도록 개인 백과사전 뉴! 와 백과사전이다! 와 신기하다! 질병 좀비병? 세상 센즈만 없어서. 응, 양갈래야. 나이가 영 살이야. 핑구도 여, 여아야. 루나님은 남자야. 좋았어. 아주 보기 좋아. 뭐부터 해야 되죠? 채굴도구 지를 사용하여 땅을 파고 화면 왼쪽 하단에 기반시설탭 이를 사용해서 첫 번째 시공작업 시공작업! 시공의 폭통 <웃음> 정말 최고야! 한 번에 몇 개의 시를 내리면 어... 내 네, 디플리칸트들은 자동적으로 가서 작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지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탄소 확산기 화장실 이거 두개 먼저 지어주면 되는 곳인가? 음음음음 채굴 철거 건설 건설 건설은왜안 보이지? 뭐 해야 돼? <웃음> 아무것도 모르겠어. 바보가 된것 같아. 일단 파봐. 일단 파. 일단 파보고 번, 보는 것이야. 아! 좌측 하단에 있군요 기반시설 산소 산소확산기 자원이 없습니다 금속광석 2 0 0 k g 저장소 저장소로 이 지워주면은 자원을 여기다 저장을 하겠지? 녹조를 산소로 변환합니다. 구역이 최대 압력 용량에 도달하면 나 잠깐 녹화... 음... 키고 있군요. 아, 자원... 금속광석... 음, 아하! 이런 거를 파다가? 녹조를 오 여기 물도 있고 음아 이게 녹조군 요딴 것을 저거를 파서 열로 가져오는 것인가? 아니면 요거를 여기다가 짓는 것인가? 잘 모르겠군 일단 파야겠군요 동광석도 금속광석이니까 석탄도 있고 여기를 계속 팔 필요가 없구나 모래, 흙흙흙흙흙 흙. 흙, 흙, 흙. 어허 여기다 사다리를 이렇게 <웃음> 노예 노예들이 나에게 다시 노예들이 생긴거이야 일단 기본적인거를 생각을 해보자 얘들도 뭔가 뭔가를 처먹고 싸고 싸고 발사하고 뭐 그런걸 많이 했었지 음... 식량 미생물 반죽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낮은 품질의 식량을 만듭니다. 전기 필요하잖아, 이거. 맞아, 이건 전기가 필요해. 미친?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기를 일단 만들고 전선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여기다가 담으면은 여기다가 배터리에 전력을 생산한 것을 배터리에 담겠지? 동광석을 추출했더니 어... 뭐가 많이 생겼군요? 모두 2만 키로그램? 음 벌써부터 뭔가 머리가 X살이가 된 기분이야 오케이! 완성했어! 산소 확산기도 필요하고 됐어, 연기를해버리면은 미생물 반죽기로 반죽기로 먹을 걸 쭉쭉 쌓아서 퍼먹겠지? 흑반죽 미친 군죽바를 먹는 것이 굶는 것보단 나지만 내키는 식량이 아닙니다 속이 꽉 차고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로 압축된 깨니 끼니바 끼니바 킹이 으아.. 액체 어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물 가져오기 음 물이 여기 있잖아 음 나도 어느 정도 본게 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깨끗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야 물을 깨끗하게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음, 음 이걸 뚫어서 여기서 물을 펌프를 해올까? 음. 아니면 바로 뚫어서 나중에 뚫어도 되겠다? 음... 흠, 이렇게 하고 어디보자... 액체 병비우개 병이 담긴 액체를 외부로 돌려보냅니다 병비우개...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지? 푸세식 화장실... 똥간 똥깐는은 어디다 짓는게 나을까요? 똥깐 똥 똥똥 똥자 알아서 짓겠지, 저거? 어 머리가 터질 것 같군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다니 <웃음> 사다리도 짓고 피곤은 치소하고 빨리 일하란 말이야 이 노예 자식들아 어 숨을 못 쉬네? 이거, 그거 어떻게 보는 거지? 막 산소랑 이런 거, 기체 같은 거볼수 있었는데. 산소 확산기. 산소 확산기. 하하하하. <웃음> 여기는 노동청이 없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음. 어떻게 보는 거지? 오버레이. 아하. F1. F2, F3, F4, F4, F5, F6, F7. 오케이. F6, F6, F6, F6, F6. Okay, 이렇게 있는 거군. 온화 온화하다 앗폰! 애폰. 앗폰으로 보는 거군요? 음. 숨쉬기 매우 좀 음. 이게 다 이산화탄소인 거 아니야? 음. 어, 산소가 여기 많이 있네 이걸 뚫어버리면 은 산소가 여기서 많이 생기겠지? 음, 미리 땡기자 하고 저거 산소... 확산기...로? 어... 물을 여기서 퍼... 퍼와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다가 산소 확산기를 넣어서 여기다가 녹도... 녹... 녹도? 녹조 라떼를 여기다가 퍼오자! 좋아했어요? 이게 다 녹조 아니야 이런 거다 퍼자 됐어 어 이거 1번이랑 이게 1번이고 이게 넘버고 이게 탭이 속도 조절하는 거고 이게 헷갈린다 애들 숨 보셔서 돌 빵빵해진 거 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숨을 일으키시는 <웃음> <쉬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전력! 전력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럼 전력을 또 땡겨야 돼? 세상에, 할게 많구만 땡겨와봐 아,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냥 이렇게 땡겨오면 되나? 하고 애들이 자야돼 자야되기 때문에 간이 침대를 만들어야된다 그러면 자는거는 이쪽으로 가자고 이쪽에다가 자는데를 만드는거야 어뭐 먹는다 또뭐 먹니? 먹는 모습 귀여워 소름끼치는 식사 소름 같이 끼칠 줄이야. 냠냠냠냠. 이래 프린팅 포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다들 땅바닥에서 견제하는 거야. <웃음> 이 벌어진 <버러진> 녀석들. <웃음> 세상에 이산화탄소가 그쪽을 봐야 너내가잘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어 이리라너 얘들아 <웃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 년석들 어 산소 뿜뿜한다 뿜뿜뿜뿜뿜뿜뿜뿜 뿜 뿜뿜, 빼엄 빼엄 어 뭐야 이거 뭐뭐 뭐 내려오는 거야 이거 오염된 물 세균 오나 no!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초조을 느꼈지 이거 오줌싼 거야 뭐야 뭐죠 이 오염된 물은 뭐죠? 안돼, 흘러넘친다. 안돼. 아, 루나가 싸고 있네. 아, 루나님 여기서 이게 여기 질 하... 닦아야 된다고?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지려버리네. 아. <웃음> 화장실 안 만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아 아니. 일단 화장실 두개 만들고. 아, 여기다 지려버리면 어떡하니. 오자마자 지리는 게임이 있다? 오숑빠숑 지렸어요 아 다큰 애들이 이게 지려버리면 어떡해 빨리 닦아 빨리 아 더러워 죽겠어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오염됨을 아제 얘기를 아, 여기 물이, 아, 좋게 있었다니 저기다 지려버렸다고? 지리네, 지려. 지려버렸다. 청소는 어떻게 하니? 식물사. 아닌가? 아! 세균이. 에헤. 야, 이거 차면 이렇게 용량이 얼마나 차는지 보여 주는구나. 좋은데. 배급 상자? 뭐지? 이 정도면 된거 아냐? 근데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겠지. 어디로 가야 돼? 뭐, 그러면은 연구 같은 것도 해야 되지. 5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닌데, 복사 작업대,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여기다 진짜 아니네! 연구소를 여기다 짓지 말고 연구소를 옆에다 짓자 바로 옆이니까 어? 여기도 물 있잖아? 아병비우기가 이거 딴 데다 갖다 놓는 거구나 우리 다 갖다 버려야겠네 그러면? 저 오줌 지린 거 어디다 놓냐 산소석 불이 오염됐어. <웃음> 에에에에에 나도 젤레가 저쪽까지 파볼까? 뭐못 내려가서 이렇게 되 있는 건가? 여기 지어봐야지 음, 일단 파볼까요? 산소서 적으로 오염된 흙을 비워 줘야 됩니다. 흙이 얼마나 차는지는 어떻게 알지? 14회, 13회 남음. 이렇게 나와 있네. 채팅... 채팅방 어딨니... 채팅을 여기다 아 화장실을... 아 이거 왜... 오줌이 저렇게 있어? 동광석을 죄다 파? 뭐 하는 거야? 침대 소독을 하는 거야? 고, 어디다 갖다 버리지? 애들이 저렇게 소독도 해버리는구나. 저 오염된 물을 어디다 버려야겠는데? 여기 어디다가 파사 이렇게 버릴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용 비우기. 어, 시술을 해보렴. <웃음> 우선 순위는 어떻게 보는 거지? 순이 오뚫었 네, 여기 숨모 시는 거 봐. 저거 일단 다치해야 겠는데. 오지 어스름 갓버섯 이게 다 있군 니스벳 니스벳 가자 예 새로운 가족이다 야 새로운 노예야 어, 너를 위해서 침대를 지워줘야 되는구나 아, 음. 이거 내일 맞아야겠는데? 눈치 보인다. 오늘 여기까지!